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아 이번에 염료미도 <목소리> 버프를 받아서 3조련사를 올리면 염료미 스킬이 100%의 추가 데미지였는데 200%의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걸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염료미 덱도 괜찮을 것 같네요. 룸룸이? 오 나이스 올려놓고 오 조련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삼조련사 얼마나 세졌는지 확인해볼까요? 극단 강화로 염염이 강화시키면 될것 같은데? 염염이 지크 만들어줘도 되니까 어 이따 벨트 다칼 챙겨오겠습니다 아 여기는 왜 문제가 두개라 하고 있죠? <웃음> 근데 사일러스가 이성이라 어 이거 질것 같기도 하네요. 어네 데미지 세다. 아직 그냥 일성인데. 어 진짜 뭔가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아 만화권 당했어. 염염이 <웃음> 한번더스킬수 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웃음> 이걸로 지크 만들어 주고 싶네요. 어, 그리고 난동꾼으로 올려서 염염이 체력을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길드로 온 염염이 주문려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웃음> 이야 일단 지크는 나왔네요. 밀든 용료미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 보석연꽃? 용료미한테도 보석연꽃이 터지거든요? 근데 이거 명상도 괜찮은데 이거 보석연꽃 용료이 해볼까요? 다음에 지크 넣고 이건 용료미 키우기에 룰루만 이성을 좀 붙여봅시다 어허 룰루마 빼고 다 나오네요 여기 도장 만들어줄게요 아드는 이거 평타에 만화가 채워지니까 아드는 써야 할것 같고 8렙 가서 트위치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련사들 삼성작 해주면 눈염이 성장, 성장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거 8렙 마무리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쏘고 가! 총 감이 긴데 나이스! 이것도 어, 라이즈 주겠습니다. 오테타 아템 잘 들고 오네? 어염유미한테 딜러를 뺏길 수 없다 뭐 그런 건가요? 어염유미가 아닌데 나이스! 아 이거 테타가 팀을 잘 챙겨오니까 일량 1등을 하네요 듣타가와 COU 2성 여기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오 지크? 일단 지크가 나왔으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웃음> 트위치 넣고 3길드 받겠습니다 염염이 공격속도. 아 이거 얼씬 때문에 공격속도가 낮아졌네요. <웃음> 근데 한 방이 진짜 셉니다. <웃음> 어디갔어? 아 염염이 열심히 성장하고 있네요. 이거 트타랑 룰루 삼성장해서 어, 더 빨리 키우고 싶습니다 플래티넘 찍고도 스탯은 계속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튼다 <웃음> 그냥 앞라인 보내도 될것 같은데? 내게 실수한게 룰루한테 지크를 주고 염력이 옆에 붙여줬어야 했는데 그럼 공격도 버프를 주니까 아, 롬롬이, 치명적인 장점. 롬롬이는 이제 계속 세지니까 또, 다른 딜러들이랑 달리. 아, 플래티넘 찍었구요. 체력 2,400. 여기 성매나 지크, 여기서 하나 더 먹어오면 좋겠네요. 한번 더. 발사. 나이스. 6,000 딜. 음료미 약간 부족한 거를 라이즈가 이제 막타를 치면서 정리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일깨우는 자 먹어서 어? 아 잠깐만 합쳐지잖아 <웃음> 아 일깨우는 바드 주려고 했는데 합쳐져 버렸네요 아 이런 뭐 이성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용요만할수 있지 하나 보여줘 됐어 나이스 와 천, 1,242 됐어 <웃음> 아 한방에 천 뜨는데요? <웃음> 아 미쳤다 아 까비 아, 이거 용요미가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아 한방에 천 아, 미친 것 같은데 아, 빨리 한방착해서 키워보고 싶네요 조이 트위치를 뺀다? 아! 심장! 음료만 어! 조이 무적 나이스! 와! 아니 다이아도 반피가 나가는데요? 아니 다이아보다 더센것 같은데? 아 우리 잔챙이들만 나아서 이거 자, 아, 이제 슬슬 삼성자 해주겠습니다 윙. <웃음> 어잘 안뜨네요, 테타가 얘도 조이 이성이라서 안정감도 생겼습니다 자, 발사 이렇게 모여있으면 축하는데, 너희? <웃음> 자, 한번더 이겨줍니다. 아트타한 마리. 바드는 사야 하는데. 한돼아 삼성만 찍고 싶은데. 열심이라. 해카림 스킬을 염려이가안 맞게 빼주고 티타를 탱커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민룸이 브레스 3,400 <웃음> 한번더아 근데 용이랑 같이 맞춰야 하는데 <웃음> 아 이건 무슨 데미지지? 평차도 <웃음> 센데? 깼습니다. 아 안나온다 어에도뭐 똑같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야쏘 삼성을 본다? 오? <웃음> 이건 좀 아니 전용료이 하고 있는데 <웃음> 용료미로 하고 있는데 야쏘 삼성이라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용룡아 Yom 물어! <웃음> 야쏘 삼성 양아치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지마 아 나이스 아니 <웃음> 야쏘 삼성은 아니지 반칙 반칙 용룡이 Yom 체력 3600물력 319입니다 이쪽으로 오면 <웃음> 라아카한 방에 갔네요 어? 잠시만! 어냄냄이 조금 안되는데? 됐어! 아! 아니 그 중요한걸! 아! 아 이거 좋네요 아 너무 아쉽다 자 이렇게 집단 강화를 통해 냄냄이를 많이 강화시켜서 아쉽게 2등 했습니다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야쏘 때문에 방향이 틀어졌네요 하디